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유보살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한복이 많으신데 선생님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웃음> 많은데? 아니 내가 많이 봤는데 <웃음> 한복은 주로 선생님 저는 한복은. 강장시장에서 거의 맞히죠. 아, 거기도 어. 딱 맞추는 데가 네네네.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신 받기 전에 한복 안 입으셨죠? 한 번도 입을 일이 없죠. <웃음> <웃음> 한복이 좀 편하세요, 근데? 편하죠. 아, 그래요? 저 좋아해요. 한복 좋아는 하는데. 네네네. 어, 이게 거의 우리는 이제 사복처럼. 어. 음, 유니폼. 진짜, 유니폼 <웃음> 유니폼처럼. 유니폼 사복보다 한복이 더 많죠. 아. 근데 저는 한복, 착한 옷 별로 안 좋아해. <웃음> 한복 사는 걸안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한복이 더왜 너무 비싸니까 한복이. 아 비쌀 거 같아 어, 딱 봐도. 비싸니까 뭐 사시 기본 뭐사0이 넘어가니까. <웃음> 비싼 거뭐0만 원짜리도 있고. 어 이거 원단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아 진짜요? 저는 이 돈으로 차라나 사고 입고 싶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궁합을 한명 가져왔어요. 네. 궁합 좀 봐주세요. 네. 니갑자생에나는 시원하고 여린 여다 감사합니다 갑자생는다 가만하고 여여다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네. 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궁합을 볼때 네.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좋은, 어, 편. 좋은 편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궁합을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80%가 있고 네. 뭐 100%가 있고 네. 이 사람은 뭐 30%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볼때이두 커플? 커플? 커플을 봤을 때, 음, 그래도 나쁜 궁합은 아니야. 근데 음. 올해, 일단은 이렇게, 2 4년이 남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3제. 네. 이 여자 또한 3제. 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아니지. 아, 그래요. 그래서 음. 남자를 봤을 때어 조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뭐 활동해요? 음. 아뭐 밖에 활동이요. 음. 아, 어 조금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어, 내가볼 때는 활동이 틈마다 소리가 나와. 연예인이니까 나한테 좋겠지. 네 어. 맞아요. 근데 왜냐면이 사주들이 다 연예인 사주예요. 음 끼가 있나? 끼가 많지 오. 남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부가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때 네. 일단은 두명다 두 결혼은 늦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늦게 해야 오. 일부 동사를 면할 수가 있어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한 지금 몇 년이야 한 7, 8년? 7, 8년? 그때부터 뭐가 무기가 지금 딱 멈춰있는데 아 그래요? 음, 7, 8년, 7년? 7년, 음. 7년 정도 된것 같아 그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멈춰있는 건가요? 음, 잘못을.. 본인이 뭔가 네. 조금 하지 말아야 될걸을 했대 자, 아 그래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어. 자기가 이 사주가 그래 쭉 음. 올라가 이렇게 음. 한방확 내려가고 아, 그래요? <웃음> 올라갔다가 이게 없어 평범한게 아니라 올라갈 때 한없이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음... 그러다 보니까 운기가 네.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사주야 쉽게 얘기하면 둘이 갈등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만난 지가 꽤된 것처럼 보여져요. 네네네. 아직은 결혼은 안 한, 두분다 네. 결혼은 안한 것처럼 나오고,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 보면 혼인의 문이 열렸지. 아, 올해요? 어, 올해. 혼사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네.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해운년이야 음 그리고 내가 볼때 어쨌든, 어,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한 번에 이, 이 저기 커플이 네. 쭉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다고 그랬잖아. 네네. 근데 잠깐 공방수가 잠깐 있어야 돼요. 어, 공방수가 있었다가 다시 만나, 만나든지 오. 뭔가 이 계기로 생겨서 내가 볼땐 다시 이렇게 뭐 작년, 재작년, 재작년? 어, 한 3년 전부터 네네. 뭐가 이렇게 헤어짐이 있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든지 다시 붙든지 네네. 그러는 수란 말이에요 꽤 오래 만난 커플이에요 그들이 어. 근데 아무튼 그동안에 갈등은 좀 없었을까요 이들이? 그러니까 잘 가다가 네네. 이 고비고비가 있긴 한데 네. 작년 재작년 수에 네. 헤어진다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음.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다시 뭔가 붙어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은 잘 음. 지내는 상황처럼 음. 보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는 삼재 때 우리가 사, 혼사의 문이 열려도 결혼 못하게 하거든 사실. 아 그래요. 어. 근데 둘다 지금 삼재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원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기는 해. 문 자체가. 아 내년에 내년에 결혼을 하게 아. 되면 어. 내년이 더 그거를. 네. 내년 내년 수에 결혼을 하면 네네네. 내가 볼때 일단 40자가 넘어가야 되니까 응. 내년 수로 넘어가야 이 부부가 네. 딱 이렇게 합의가 딱 들어오지 근데 오. 올해 수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 조금 어 3개월 정도는 화, 고 하다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아, 산에 불 사는 소리가 나와야 돼 아, 진짜. 응.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저기가 좀 약간 넋살이 좀 좋다 이 남자가 남자가요? 넋살스럽네 어, 여자는요?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얘는 여기 닫아놓지 마음에 닫아놨다가 음. 뭔가 자기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씩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는 성격이지 한 의심도 음. 많고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깍쟁이야 아 진짜 어.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네 음. 여자가 욕심도 많고 공부했으면 원래는 이 사주가 연예인 아니면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 아 머리가 뭐, 그 정도로 좋아요? 응 공부하든 공부했으면은 뭐 이제 타국 멀리 이렇게 가서 영어도 하고 뭐 이제 중국어도 하고 이제 이런 다방면으로 음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갈기든지 뭔가 선생 선생님으로서 해야 돼. 오, 좋네요. 아니면 이제 연예인 쪽으로 풀던지 뭐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네네. 남자분은 세븐, 옛날 가수, 여자분은 배우 이다희 세븐은 이다희 아세요? 세븐은 알아 그 옛날에 그 놀러스케이트인지 뭔지 그거 막 끌고 다녔잖아 놀러스케이트 <웃음> <웃음> 그 뭐야 그거? 필리스 어, 그거 끌고 다녔잖아 <웃음> 어 여자분도 근데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음. 여자분도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거기도 안 나? 선동여 아닌가? 뭐지? 뭐, 모르겠어요. 이분도, 아무튼 이분도 이분도, 이분도, 이분도 꽤 유명한 응? 사람이에요요 네, 네 어. 이 둘이 어. 연애를 8년이나 했어요. 오, 오랬네 네,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결혼을 한대요, 갑자기. 오. 그래서 왜 이번 연애 갑자기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가지 않았어요. 좀 헤어질 수 헤어질 계기가 몇번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음. 혼전 임신은 내어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런, 건 어, 그런 건 아닌 거 그런 건 아닌 같고 그냥 이제 어 너무 이제 오래다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것 같아. 살며 갈그 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요3 개월 3 개월 동안 좀 그게 좀 정권을 잡아야지. 근데 여자, 이 남자 사주가 굉장히 이기적이야. 어, <웃음> 이기적이야. 아, 그래서 어, 방송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네네네. 조금 저 여자 이거 누구 이다이? 이다이 이다이 이다이가 많이 맞춰줘야지. 남자. 아, 어. 그래요. 많이 응. 맞춰준다. 그리고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홍염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 끼라고 하죠. 어.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좀 여자 조심을 많이 해야지. 아, 남자가? 어. 어. 남자는 한번 연애하면 오래 하는 스타일인가봐요. 왜냐면 이다혜씨 전에도 어떤 연예인하고 사귀는데한 어. 7년 사귀었거든요. 오래. 그러니까 여자가한번 만나면 오래 만나는 스타일인가요, 남자들은?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음으로 양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얘한테. 아. 남자운 아 여자운이 응. 좀 많은 거 여자가 많이 들어오지. 아. 그러 그러니까 집도 때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골수기 때문에 오. 자기가 이제 한번 보수적이기도 하고 남자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더 같아요. 바람피거나 막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싫어하지 어. 그거든요 여자는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얘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남자 뭐 이렇게 네. 바람피고 그런 거같는 않은데. 아. 한번 사람을 좀못 믿는 그 의심병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남자한테 이게 십 살이 저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응. 활동 같은 면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달 씨가 더 많이 해야지. 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활동이 내가 볼때 뜸한데 조금 뭐, 뭔가 그냥 뭐 공중파나 이런 거는 그냥 조금 조금씩 활동을 할수 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응. 마지막으로 이 부부 결혼하면 좀 조심할 점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고 일단 1년 2년 3년을 잘 넘어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혼, 이혼수를 좀 그래야 막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맞춰준다고 했잖아 스트레스가 얘가 많아 여자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그저 누구야 세븐? 네네네. 세븐이랑 조금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해야 네네네. 오래 만났다 하더라도 연애 운하고 결혼 운하고는 좀 틀려요. 아, 또 틀려요? 어, 그래서 이게 충이 많단 말이야. 상충. 자꾸 부닥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충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그거를 잘 유지를 해야 음 배피, 그러니까 100년 해로를 할수 있다. 음 그래서 서로 배려를 지금 올해 내년에 3제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운기가 받쳐주질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좀이혼수가 따르, 따르긴 따르 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선생 이렇게 연애 오래 한 이런 커플들이 저멀 보러 오면은 네. 만약에 안 맞는 궁합이면 헤어지라고 하네요 <웃음> 헤어지라고 하지. 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10년을 뭐 만나면. 저 사례를 보면은 8년 네. 만났대. 네네네네. 근데 내가 결혼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얘 문제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인데 나중에 알고 갔더니 대마초를 했대. 마약을 했대. 아, 선생님, 선생님 말이 맞네요. 어.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봤는데 네. 결혼 못하게 내가 계속 말렸거든. 그랬더니 어. 뭐 때문에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더라고 걔가. <웃음> 어. 그런 거우도 있고 어. 헤어지라고 내가 계속 그랬지. 아 진짜요? 그때는 선생님 이상하다 그랬는데 다시 왔더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이부모. <부분. 웃음> 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